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어, 지금 이제 50 정도 되면 어떤 상황이죠? 아직 자녀들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갈 나이죠. 뭐, 중학생, 고등학생, 커바찬한 대학생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았고, 위로는 이제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부모님 도 생활비 용돈도 드려야 되잖아요. 3중고죠. 굉장히 모든 게 두렵긴 한데 은퇴는 얼마 안 남아 있고 나 하나도 노후준비, 은퇴준비가 안 됐는데 아래로 위로 다 챙겨야 되니 얼마나 이제 힘든 시기입니까?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 중에서는 이런 준비를 미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분 중에 한 분을 모셨는데요. 김태훈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회사 GS건설에 네. 20년 차 재직 중이고요. 네. 4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입니다. 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자녀, 또 본인의 은퇴 노후 준비, 부모님이 계시죠? 네. 네. 어때요? 굉장히 부담되지 않아요? <웃음> 제가 장남인데, 지금이야 뭐, 누구나 다 국민연금이라든지, 연금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지만, 음.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그런 준비가 안 돼있을 것 같고, 네, 거의 안 돼있죠.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준비가 안 돼있는 음. 상황이었고, 음. 제가 또 장남이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컸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시면 다행인데 제 주변에도 보면 부모님이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의료비나 또 요양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굉장히 힘들죠. 뭐 그렇다고 이 돈을 안쓸 수도 없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는 이런 생각치 못할돈 들어갈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김태훈님은 그 대비로 지금 제가 좀 하고 있는 여인 소형 신축을 하고 계신데 신축을 한번 해보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아. 그 저희 부모님께서 어 단독주택에 50년 음. 이상 된 노후주택에 주거하고 계셨고 네. 올해 8순이신데그 네. 오래된 집에서 새 나오는 새로 생활비를 하고 네. 계셨습니다 네. 근데 그 집이 옛날에 지어진 집이다 보니까 음. 많이 노후화돼서 균열도 많이 가고 더 이상 음. 그대로 사시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음. 저희 형제들은 어, 그 집을 팔아서 아파트를 알바트로 모시고 음. 그리고 생활비를 제가 드리고 아. 나중에 그 아파트를 물려받아라라는 네. 그런 제안도 했는데 음.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게 네. 제가 강원도 동해시에서 외버리로 살고 있었는데 네. 혼자 벌어서 가족을 그렇게 부모님까지 모셔가면서 온전히 음. 케어한다는 게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이렇게 낙후돼 가지고 음. 동네 자체가 그래서 저희 집도 그 균열이 많이 가는 상황이었고 음. 새로 지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동네 자체에 대한 어떤 알고 있는 정보나 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음. 막연한 두려움만 갖고 있던 차에. 네. 동해시에 저희 동네에 네. 새로운 단지가 조성이 됐고 음. 어, 신축 빌라들을 보면서 아 나도 한번 지을수 음. 있지 않을까? 하고 그래요. 있는 일이 건설업인데 그러게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네. 저는 운이 좋았던 게 네. 저희 동네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었지만 1500세대의 오피스텔이 분양을 음. 하고 있었고요 네. 분양사무실이 모델하우스가 청담동에 있었습니다 음. 그렇다고 하면 투자 목적으로도 괜찮다는 분명히 투자 목적으로 괜찮으니까 청담동에서 분양을 할 거다라는 생각에 네. 거기를 찾아갔고요. 음. 어, 어떤메 어, 여기가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다 분석된 그런 어, 보고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음, 그래요. 어. 그래서 확신이 들었고 그 확신을 통해서 어,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음. 음. 그럼 결과는 잘 원하는 대로 나왔나요? 어, 5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음. 5층에 부모님을 새집에 모실 뭐수 있었고 어,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음. 어, 은행 이자와 빚을 조금씩 갚아가면서 생활비도 쓰시고 네네. 어, 지금 음, 수업을 듣고 계시잖아요 윤교수 선생님은 소형 신축 개발 과정 수업을 듣고 계신데 제가 좀 의아한 건 이렇게 한번 신축 경험도 있으시고 또 GS건설에서 무려 20년 동안 근무를 하셔서 오히려 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실리, 실력이 될것 같은데 강의를 들은 이유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건설회사 20년차 다닌다고 하면 음. 건설업에 대해서 잘알 거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부동산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하는데 음. 증권회사 다닌다고 해서 다시 주식 부자가 아닌 것처럼 음. 회사가 클수록 더군다나 제가 알고 하게 되는 영역은 더 작아집니다 음. 그래서 어, 신축사업에 대해서 사실 아는 바는 전혀 없은, 없는 음. 상황이었고요 오히려 운 좋게 그 1,400세대의 음.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그 대기업에서 어 분석해놓은 음. 그런 수지 분석,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상권 분석, 음.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고 정보를 얻었을 뿐이지, 그거를 제가 이제 새로 한다고 하면 그 능력을 키울 필요가 그쵸. 있다고 느꼈습니다. 음. 네. 제가 이 수업을 수강하게 된 이유도 그겁니다. 그러면 김태원님은 이제 50이 아직 안되시죠 40대 후반? 네. 네. 50을 앞두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직장인에서 평생 직업인으로 요 소형 신축을 한번 해보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아, 네, 있습니다. 그래요. 아. 소형 신축이 참 정직한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어떤 뜻이죠? 보통 재테크라 고 하면 음. 아파트 아니면 주식을 생각을 하는데, 네. 어, 아파트는 제가 이걸 사놓고, 음. 뭐를 제가 결정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웨이브 그렇죠. 변수들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네, 자산가치가 우상향한다고 해서 음. 감나무 밑에서 감이 무조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음. 그런 것보다 네. 제가 그 감을 직접 따로 올라가야겠다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네. 됐습니다 네. 멋진 비유네요 대부분은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죠 왜냐하면 나무 올라가면 려 굉장히 힘들고 또올라가다 떨어지면 다칠 수도 있, 있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올라가면 바로 따먹을 수 있지만 그 선택을 안 하는데 그죠 위험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럼 김태훈 님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도전하시게 됐어요 위험하다는 게 네. 오히려 장점일 수 있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요 어떠셨죠? 위험하지 않으면 무한경쟁이 될 거니까요 음. 그 위험하다라고 하면 제가 그 위험을 어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낼수 음.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운다 키우면 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건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두려워서. 포기하기보다 제가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멋진 비유입니다 일반인들도 거의 다 아는 것 같아요 이집단지연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내가 아는 건 타인도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남들이 잘안 아는 것들을 이제 골라서 해야만 돈을 벌수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신축 그 수업도 듣고 계시고 또한번 해봤는데 어때요? 이 신축을 하면서 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느낀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놀라웠던 게 네. 땅을 사기 전부터 이게 얼마의 투자금이 얼마고 음. 이걸 얼마의 매각을 할수 있고 자, 얼마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 있을 거라는 그런 계획을 모두 세우고 시작을 할수 있다는 라게 음. 정말 큰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막연히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산다고 하면 음. 주변 부동산 업자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네. 아니면 최근에 거래된 금액 네. 그런 정도를 가지고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 주변에 어 알려져 있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네. 제 스스로 분석을 하고 모든 걸다 계획을 할수 있다는 게어 너무 큰 장점인 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재테크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통제 가능하느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느냐 이 범죄에 들지 않으면 어, 상당히 위험한 투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저도 이제 신축하지만 그 매력 때문에 저도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 앞으로 이제 한번 우연히 이제 해보셨는데 이제이 수업 듣고 앞으로 신축할 또 계획도 있으신가요? 아, 네 음, 있습니다 음,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우선 땅을 보는 눈부터 음. 키우게 됐고요 네. 본 수업을 통해서 얼마의 투자금이 들어갈 건지 네. 그리고 이걸 얼마에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음. 그거, 이 수업을 통해서 그거를 어, 배우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을 짤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라 것에서 오는 자신감 음, 우선 네. 그런 걸 얻었습니다 올해 안에 땅을 구매를 해서 음. 내년 정도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땅 사고 또 착공하는 음, 그 과정들을 제가 한번더 추적해서 아, 감사합니다 <웃음> 어,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우리 또 시청자들에게 보여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